겟니스폰스가 뭔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겟니스폰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저희 카페에 접속하시면 메뉴 중에 왼쪽에 이겟니스폰스 무료 체험 30일 요 링크를 이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겟니스폰스 그 한글 한글화된 겟리스폰스로 접속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 어, 무료체험으로 30일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겟리스폰스 첫 페이지를 보면 겟리스폰스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보시면 이제 어, 온라인 마케팅을 하는 그런 거다 기능으로는 이메일 마케팅 그리고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고요, 또 웨비나라고 하는 이 온라인 실시간 방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해주고요, 그리고 고객의 데이터와 행동에 따라서 관련 기능을 자동화해주는 마케팅 자동화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 이제 바뀌면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보여주게 됩니다 좀더 내려 볼까요 좀더 내리면 벌써 35만 명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좀더 자세하게 보면 이 제가 생각했을 때 겟리 스폰스는 그 이메일 마켓 이메일을 활용하여서 고객을 관리하는 crm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객에게 접촉하고 뭔가 제안을 하고 판매를 유도하는 그런 방법을 이 보통은 이메일 마케팅으로 이제 쓰고 있고요 이메일 마케팅을 위해서 사실은 이 이메일을 이 수집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도록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끔 또 랜딩 페이지 제작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메일로 얼굴 없이 글자로 또는 사진으로만 소통을 하다보면 한계가 드러나는데 그걸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웹비나라는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웹비나는 웹과 세미나가 연동이 돼서 웹비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웹세미나 온라인 세미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얼굴을 이 접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접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나의 얼굴, 나의 목소리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화면을 보여줌으로써 고객과 얼굴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하는 그런 기능을 웹이나가 이제 해주고 있고요. 또 마케팅 자동화는 고객의 행동에 따라서 메일을 발송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은 게니스폰스에서 메일을 발송했는데 그거를 오픈을 했느냐 링크를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부여하거나 또는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하면 쇼핑몰에서 물건을 보고 장바구니에다가 담았는데 그것을 사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다, 쇼핑몰을 떠나버렸다 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뭐 내가 뭐 3시간 뒤 또는 하루 뒤에 메일을 발송해서 놓고 간장바구니의 물건을 어 기억하시냐 라는 리마인드성 메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장바구니에 담았다는 라 의미는 구매할 의지는 있는데 뭐 갑자기 다른 일이 겹쳐서 라든가 아니면 뭐 비용이 없었다든가 아니면 결제가 조금 오류가 났다 든가 이런 여러가지의 상황들이 겹쳐서 구매하지 않고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장바구니를 다시 한번 보고 결제를 하게끔 유도하는게 이런 이제 마케팅 자동화 기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더 내려가 볼까요 겟니스폰스는 가격 체계가 기존의 한국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보시면 이 이메일은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이메일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 15달러 한 달에 15달러인데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천명 이메일 리스트가 천명에 15달러 가 이제 책정이 됩니다 그리고 프로 버전은 5,000명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뭐 기능도 좀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메일 리스트를 더 늘리게 되면서 가격도 올라갑니다 사실 1000명 이라는 구독자 보다 5천명 이라는 구독자가 더 많은 걸살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면 내가 더 많이 보내서 더 많이 사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할수 있는데요 차이를 간단하게 보면 이 이메일 이 그리고 프로 버전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랜딩 페이지를 하나만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이 프로 버전은 무제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웹이나 기능을 쓰려면 프로 버전부터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마케팅 자동화를 기본을 쓸수 있지만 이메일 버전은 프로 버전은 고급까지 한마디로 다쓸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맥스나 엔터프라이즈는 좀더 추가된 기능들이 있는데 어 여기까지 가려면 좀음 중소기업 정도, 뭐 대기업 정도는 가야 되기 때문에. 어, 보통은 요 버전에서 프로 버전에서도 프로에서 좀더 이렇게 목록, 이메일 숫자를 늘려서 좀더 비싸게 하는 그런 가격 체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프로 버전만 써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겟리스폰스는 이렇게 이메일을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는 그런 이제 도구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